네 이제 가상의 베이사운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모드로 변경을 해야지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앱모드 누른 상태에서 한번더 눌러주시면 커스텀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네 커스텀 모드로 변경을 하셔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네 다시 한렉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A 스테이지부터 다시 한렉 주행하고 운전자 준비해 행시고요 확실히 이제 애우모드로 변경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가장 기본 롬스테이션의 롤 좌우 발지하는 롤을 확실하게 잡았죠 확실하게 작아지면서 정확하게 내각식 안전이 되어도 소지가 된다라는 것드가 된다는 것같요 그리고 풀필이라고 해서 이제 서또 레이스 차원, 혹은 다른 일반적인 차량들을 주행을 하시게 되실 때 보시게 되고요. 이 브레이크의 유압을 채우기 위해서 웬만로 브레이크를 톡톡 터치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이제 좌우 이렇게 연속적으로 손해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 스톤이 밀려지게 되고, 그 유압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 아바스 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유압을 자동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브레이크 유압을 일정한 브레이크 격력을 가지고 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도 채택이 되어 있고요 대신 꾹 눌러주면서. 네 다시한번 NGS 사용해서 진행을부탁하리겠습니다 엔급 전방을 연결해 2 2 0 0과원 엔트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해어요 엔트레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수동 패들 시프트 조작이 어색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1,000 이상의 중량과 동조로 을 하게 되면 엔트레스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차량 스조을 하고 있거나 인식을 하고. 엔터리 선수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지선은 너의 최적의 날씨를 알아서 변수를 해주게 니다 그런 걸 보는 걸해게지선은어 가장 빠르게 날씨수 있는 가장 이득점이 수이고것요이변수 되는 타이밍이나 이어 장소를 보게 되면, 실제 타이가 주행하는 그런 과 1 0트 정도, 정밀화 정도 로 굉장히 정확하게 배송을잘 해주니까 스페인식 그, 호텔 주제는 좀 어색하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 드라이브 도트 NTS를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요 이기하기고요이 이제 합차 왼쪽으로 가시던, 왼쪽으로 많이 하 1년 1년 1년 이 1년 량년도년 1년 더년1합니년합니다 1년 방역에 꾹 누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송지차량 다시 왼쪽 방향 시를을 타고 이쪽, 그사에서 간지러워치야 가더수겁다니 다시 대요 좋습니다 이제 현테이크 편테이크 종가 되었는데요 이제 출가시로 쭉 진행해 볼게요 네 이제 뇌을 7번째 8번째 8번좀더 자 마지막 주에까지는 첫째째 저희가 한 번씩 선정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예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 주입다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하겠니다 때 플랫폼을 좀더수 이제 터빙. 좀더이 번째, 체형 같은 경우에는, 트레터라하 이제, 좀더 일정 아이디 일정 플랫탄 가속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터미터 이펠라와, 아이디이 있던, 트가이있때문 이제, 키그이트 마그나이트, 이나이트마그 마그나이트, 마그나이마나이트마나이이 이정 최고 출력이약 유창한 시행 정도 최고 출력이 가능한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이터를 받은 이은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은 데이터를 0 0 0이 가능할 은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데이이있 이 연락처는 대비해서 5마력, 그리고 합격한 정도의 공격 생산을 지원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해이 네, 조금만 볼수 있을 것같고이관에서 탈출했을 때가격이탈출해다는분도느껴실것요 에가이드와 같이 직업적으로 브레이킹을 가했을 때, 이제 브레이크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에어가이드도 이제 설계가 되어서 정식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테너들이 허켓에서 제행 했을 때에도 뿌리가 없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가 되고요 때, 그리고 그날 했을 때또1 8라고 하죠. 1856부터 한 2분 이도 뒤에 이리 시작을 했는데 188화를 나 4에서 50화를 2상 8, 9, 10을 에 진행을 했을때 뒤에서 어지는 듯한 16년 동안 점에 점점 점점 어지는 듯한 4열이 판는2 0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에서는좋아지이 그게 1856화는 20년 네, 에퍼 시프를 통해서 배속했을 때, 그금 이렇게 수정 하게 되면, 그 에퍼 시프트를 통해서 0초에서 0.3초 정도의 지금 방식이 일어날 정도로, 감성적인 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능면에서도, 오늘 주목을 주는 기능이다. 내가 같은 경우에는 2, 5, 5, 10, 5 사이즈에 7인 GS2S 타이어가 제출이 되어있고요 리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냉장고열반사이에의 그리고 이 굉장히 적은 인정적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공석식 주행을 에때 있어서 는정적으로 구매하는 타이어가 제출이 되어서 하나로 선호할 때에도 한이년이에 오늘은 대리하고, 각 번에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이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은 높은, 높은, 높은, 높 이제 한번 NPS 사용해서 다시 도둑할게요 최대 1 0분 사용이 이2이 분들은 드라이브에서 외도 공기를 먼저 하는데요 기그중이에들이어서 다시 위로 갈게요 네위로좀야요위합니다이상한가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제가 2 따라서 주연해 주요 네, 패드시트 사용하고 싶 분들은 기열을 왼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패드시트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이 기열 기열이 기열이 기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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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니다 네, 네, 네, 네, 습니다 네, 네, 네, 네, NGS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앞에서 꺼내주 없... 음. 천천히 줄여서 왼쪽으로쳐 내주시고요 다시 계속 끊어오서 철간하 움직임 용서축을 변경했을 때 확실하게 보내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서킷 주행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아반떼 차량의 퍼포먼스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았는데요.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새우의 그 세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킷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세각, 전반적인 세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킷 주행할 때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에 안전하게 잘끝마쳐 주셨고요. 어, 최초로 최초로 정렬했던 계열 기억하실 거예요. 최초 정차했던 계열 그대로 차량 정차해 주신 다음에 네, 바로 복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하시는 주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함께 주행했던 인스트락터 정명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